안녕 오늘은 인형 뽑기를하러 왔어요. 근집 근처에 있는 그집 근처 음식집에 <웃음> <웃음> 있는 인형 뽑기 기계예요. 오시. 자, 뭘뽑고 싶어. 저는 저기 저기 보시면 라이온코 라이온이 저 신발이 있거든요. 신발을 아, 아. 뽑고 있어요제 지금 입구에입입 입 갖다 대네. <웃음> 머리 여기하다. 너부나 <웃음> <머리 웃음> 키가 안 더. 오이 아니 이렇게 스치발 해가지고 어. 일단 넣어볼게요. 왜? 누구 사연이부터? 해 빨리 해. 넣었어. 이거. 어. 아 옆으로 옆으로 그래. 사용 사용 사용. 실패. 실패. 실패. 야왜 이렇게 약해. 실패. 실패. 한편 네가 너무 약해. 그러면은 저는. 전신이... 아 언니 언니 머리를 해야 돼 머리. 품쟁이랑 공략해 볼까요? 공략. <웃음> 언니 머리를 해야 돼 머리가 <웃음> 제일 크고 가지고. 자 다음은 누구? 저요. 저뭐 어? 했잖아 자 저는 이 신동이 신동이 너무 멀잖아 아 그래? 그러게 이제나라이팀이 오... 제일 가까워 아, 아, 일단 신동이한번 도전해볼게 킹콩미 화이팅야 머리 뭐하냐 여기 신동이가 있잖아 <웃음> 아니 머리를 베이하지 마구야 과연? 과연? 못껍지야아 이거 너무 힘이 없다 <웃음> 뭐냐? <웃음> 앞으로 못 깐는 상황입니다. 뭐야? 왜 걸렸어? 아까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아직. 이거 비켜 줘. 아, 끼어 아, 거기. 내가 라인? 내가 흰상이 뽑아 어. 볼게. 아, 힘둥이 안 돼. 수박 뽑자. 수박. 아, 시작. 레이 <웃음> <웃음>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빨오오 <웃음> <웃음> 환... <웃음> 아. 이놈먹고얘또 걸리나요? 야 <웃음> 바보 같아. 뭐냐? 뭐냐? 왜 조금씩 이렇게 하고 <웃음> 조금씩 하고? 아나 예뻐 뽑볼까 뭐냐? 나 예뻐 <웃음> 뽑볼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<웃음> 나는 일단 어, 인형 한 개라도 뽑는 게 좋네. 과연 뽑을 수 있을까? <웃음> 자저예 <얘 웃음> 핑크 색깔 한번 뽑아 볼까요? 예? 응. 예? 응. 응. 예 돼지 아니네. 자 이렇게? 멈 어. 아안오오오 어,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아왜 아. 났어, 제가? 내 네, 찾은 가요 아, 당신입니다요. 하나씩. 그래, 여기 이거 그래, 그래, 그래 조금만 더. 됐어? 아니, 조금만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아니 이쪽. 아니 조금 이쪽. 아니 이쪽. <웃음> 됐어. <웃음> 됐어. 내려봐. 우와, 오. 우와. 이거 아, 아. 뭐야? 이거 되는 거맞죠이이렇게힘이 <웃음> 없어? 너무 약하네요 거뭐 그러니까, 사람은 있겠지? 거거 뭐야? 이 이거 이쪽으로머리통야잡아야죠 저기. 네 맞아요? 아니 거금 더. 아니 거기 말고. 아이, 참. 거용, 거용. 어, 어, 어, 뭐냐? 아 이거 뭐야? 아거뭐어 뭐야? 이이 아, 이야 인형 한개먹어먹어야 할까 리니 빨리, 빨리 난난 내가 다 이거 을잡야겠다 이거 먹어야겠다. 이거 먹어야어 내려봐. 먹어 이거 먹잡아야돼 되는 거 맞나 아 응? 지금 얼거를 쓰는 거야 얼마요? 하나는 뽑자 아, 쳤는 쓴거 같은데. 아니 더했어? <웃음> 아니 뭐하냐? <웃음> 어 들겠다. 배가 안 좋다. 아 뭐냐? 다른 거 꼽죠? 오오오오오오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. 오 뭐, 뭐냐 너? 야가 가라고. 아 프로도 못 가고 있는 상황. <웃음> 뭐야? 아니 여기가 막혀 갖고 갈 수가 있겠나? 이러다 이렇게 가야 돼? 자꾸... 어. 아 됐다. 저기 가자. 어, 어. 아니. 비도 힘든게뽑수있겠다 아, 뭐? 동동이 좀 뽑아 주시겠네 예? 어. 예? 힘든이 응. 뽑고 싶구나. 내 입고. 야, 돈 모아야지. 어! 차수개나 Zacking 안녕. 옆으로 비 아니, 뭘 뽑냐고. 어? 씨, 바가를 들 수가 있겠네. 왜냐? <웃음> 아예전 예를 얘를... 얘를... 얘를... 뽑아야 돼아 붙여놨어 붙여놨 와, 붙여놨는데 하나도 못, 못 뽑았어 지금 얘 그냥 뽑기를 못하는 거야? 고 있다. 핑크색 아 이거 아무거나 쓰볼게요 라이언이 머리통락 뽑아라 어, 아 뭐야 돈 넣었어? 돈... 아안 들어갔네 <웃음> 아뭐 아니 이거 다시 나왔는데? 다시 넣어봐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어? 응 됐다! 어머! 오메오메 어메! 쌍! 오 오. 아... 뭐야? 만원 썼는데 하나도 못 보고 만원? 내가 이 동그랑이 근데 만원 남았는데? 응. 자 일단 넣어 5천원 넣으면 여섯 번 하는 걸 거야 야 여섯 번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 야야한번 뭐 날렸잖아 야저가운아지 뽑아 야, 저기 있잖아 야포 그래 아 조금만 해봐 아직 알아서 해두두 빨리 해 시간 시간 시간 오 어? 아. 힘이 없냐? 왜뭐 이렇게 오메지야 야 한.. 다한번더 나왔어 빨리 해나 세.. 네번더 남았겠다 걔 뽑는다 어? 어? 뭐냐? 야 이거 핑크색깔 뽑아봐 야 빨리 해! 얘 핑크색깔 뽑아 그래! 봐봐! 오! 어? 오! 어, 머리 터! 왜나 그래, 계속 몇번 남았냐? 두번두번 두번 빨리 해한번 조금만 저쪽으로 조금만 더 됐어 오가또 뭐가, 뭐가, 이, 뭐가, 뭐가, 뭐가, 지뭐 이, 뭐가, 뭐가, 뭐가, 뭐뭐냐 뭐가, 뭐가, 못가는가 그거. 뭐가, 뭐가, 뭐가, 뭐가, 뭐 뭐가, 뭐가, 뭐가, 뭐 뭐야? 이제 마지막 저... 윤서 <웃음> 또 풀려 아, <끌려. 웃음> <웃음> 마지막 <웃음> 윤서의 <웃음> 5,000원 2만원을 썼는데 하나도 <웃음> 못 뽑다니 라이언이 형님 <등> 머리카락 <웃음> 어, 얘뽑을수 있을 것 같은데? 앞 아, 이쪽으로 아! 잠깐 해보자 걸렸다 못해 못해 <웃음> <웃음> 언니 얘뽑을수 있을 것 같은데? 누구예 뭐하냐 과연과연안 돼. 뭐야? 다시 아, 해보 어? 뭐어 어, 머 어머. 어머. 어머. 오 뭐야? 죽겠어, <웃음> 아, 이거 못 뽑을 거 같아. 여기 걸려 갖고. 인형이 여기 와도 못 지나갈 거 같은데. 뭐냐뭐냐 뭐냐? 야왜 거기다가 해? <웃음> 한번너 그거 눌렀잖아 안 눌렀잖아 여기 이거 해봐 이거 꼽아봐 딱한 번만 아니 꼽아 꼽으시!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죠? 이제 마지막 한번 남았다 뭐 하는 거야? 뭐 <웃음> 하는 거야? 한세번 그냥 안 네. 망했다 <웃음> 2만 원 순식간에 썼네 그러게 2만 원이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라 날아가라 <웃음> 망했다 날아갔네 치킨이나 사먹을 걸내돈 아. 내놔 내돈 내놔 내가 뱃고 해내돈 어, 내놔 안녕